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크게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공제내역 그리고 근로자 특정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근로자 특정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 성명만 기재하셔도 되는데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 또는 입사년도 등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임금지급일입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는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네번째 공제내역입니다. 공제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또는 노동조합 조합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입니다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금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 항목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이외의 것은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16시간을 한 경우에는 1.5배 가산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연장근로수당 2 8 8천원으로 계산방법과 수당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